안녕하세요. 표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11월 외관 견적입니다. 13세대가 포함된 견적, 드디어 준비가 됐어요. 어 이제 1 3세대 출시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제품으로 구성하는 게 가성비가 있고 호환성이 문제가 없는지 헷갈려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주말을 통째로 다 할애해서 만든 견적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13세대 어떤 견적이 나올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다만, 일단 처음에는 저가 견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뭐다 비싼 것만 사시는 건 아니까요? 아니니까요 자 그럼 50만원대 인텔 견적부터 한번 같이 시작해보도록 하죠 간단 사무용 혹은 인강 보기용 또는 어, 매장 포스용 정도로만 쓰기에 적합한 견적입니다 롤도 제대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로 게임하시는 거는 포기하시고요 를 게임하실 예정이라면 적어도 100만원대 견적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어,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일단 10세대 1100이나 10, 1105 10, 노멀 버전을 먼저 사세요. 이게 12,100보다는 가성비가 미묘하게 좋은 편입니다. 진짜 미묘하게 좋기 때문에 가성비는 솔직히 이거나 이거나 큰 차이가 안 난다 보셔도 되는데요. 1100이나 10, 1105가 10, 뭐가 다른데요? 물어보신 분도 좀 있는데 똑같은 제품이고 0.1클럭 가량 1105가 10,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위 같다면 당연히 1105로 10, 가시고요. 가격이 1 1 0 0가 비싸다면 그냥 1 1 0 0 쓰시면 될 거에요 둘이 그냥 성차에 거의 없는 제품이에요 이 어, CPU 선택했을 때는 보드는 H510 쓰세요 H610과는 소켓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골라드린 보드가 아니라 다른 보드를 선택하신 분도 있는데 이 H5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10세대 쓰면 은 엔더투 슬롯을 못 쓰는 보드도 일부 있기 때문에 꼭 제가 골라드린 이 기가바이트 보드 쓰시는 걸 일단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50만 원대 견적이 아니라 50위에 60 근처까지 쓸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12,100으로 가시면 될 거예요. 12,100으로 가시면 은이 1100으로 10간 것보다 한 5만 원 정도 더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비용은 10%죠. 근데 성능은 한 평균적으로 20% 가까이 올라갑니다. CPU 성능이 이 12세대로 넘어가면서 기본 코어당 성능이 꽤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싱글 성능도 빠릿빠릿하게 좀더잘 움직이고 멀티 성능도 조금 높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조금 더 고성능을 보인다 보면 돼요. 근데 둘다 어차피 마찬가지로 사무용입니다. 자 12세대가 쓸 경우에는 보드를 H510 쓰시면 안됩니다. 소켓이 다르기 때문에 꼭 H610 쓰셔야 되고요. 뭐 H610 갈 때는 이거 말고 다른 보드 쓰셔도 됩니다 기가바이트나 MSI 보드 다른 거 H610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 회사를 넘어서는 다른 보드 예를 들어 뭐 바이오스타든지 ECS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걔네들은 평균 품질이 확실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D4 보드를 골랐기 때문에 둘다 DDR4를 씁니다 마이크론 3200 메모리 8기가 두개 넣는 걸 추천 드립니다 이거, 홀수로 16기가 하나에 넣고, 나중에 뭐, 업그레이드 하겠다 하신 분인데, 그러면 성능이 꽤나 많이 떨어져요. 내장 그래픽 성능은 팍팍 떨어져서, 10에서 20% 이상 막 떨어지고요. 그리고, 그냥, CPU 성능도, 뭐, 7에서 한 10% 가까이 떨어지기 때문에, 꼭 짝수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요새 8기가 메모리 3만원도 안 하니까요. 요거 두개 넣는다 해봤자, 5만 8천원이거든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혹시나, 뭐, 한, 5, 6천 원더 써서, 분량률이 약간 낮은 램 쓰고 싶다 싶으면 삼성 메모리 가셔도 됩니다. 삼성 3200짜리 메모리, 마찬가지로 8개월 두개 쓰시면 되는데요. 둘이 큰 차이는 없어요. 성능은 완전히 동일하고, 그냥, 분량률이 삼성 램이 조금 더 낮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픽카드는 없습니다. 내장 이렇게 사용할 거고요. 두 보드 다, 디서브. 이거 RGB 파란색 포트 있죠? 모니터에 나오는 거. 고고. 구형 아날로그 포트도 지원하고요 HDMI, 요새, 메, 요새 그 모니터는 다 있는 포트죠 요것도지원 합니다 그래서 구형 모니터든 뭐신 c 모니터든 둘다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SSD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MX500을 우선 추천인데 요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H510 제가 추천 안한 거막 쓰시는 분들인데 그러면은 14대 CPU 사용시 m 2 l a s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11세대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mx500을 얹어놨고요. 제가 생각하는 사타 제품의 저게 마지노선이에요. 저거 윗급으로는 써도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에보 870, 이런건 써도 되는데요. 저거 아래급으로 있죠. 뭐, 에이데이 터거나 아니면 뭐, 좀더싼거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뭐, 비용 얼마 안 하는 거, 5만원도 채안 하는 애들, 막, 그런 애들. 그런 애들 쓰면은, 디렙리스거나 컨트롤러 너무 싸구려, 아니면 재생랜드 이런 거 들어가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불량률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최소 저걸로 써주시는게 좋을거예요 저가 아니면 웬디 블루 정도로 최소로 써주시고 어 예산이 한뭐 1-2만원 정도 더 투자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요 P3을 쓰세요 P3을 쓰시면은 확실하게 불량률이 낮아요 제가 저거 1000개 정도 팔아가지고 아직 불량을 한 개도 못 봤고요 그 성능도 좀더 빠르기 때문에 뭐 체감은 크게 안되겠지만 쓰기나 읽기나 둘다 확연히 빠른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가시면 좀더안정적이쓸수 있다 좀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파워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닉스 500W 하이퍼 K 500W 두 개를 넣어놨는데요 이둘다왜 넣어놨냐면 500W짜리 요 제품들 평균 불량률이 1% 내외에요 그러니까 100개에 한개 고생 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 쓰시면 은 여러분이 큰 불편함 없이 조합해서 쓸 확률이 높아요 물론 그래도 1% 당첨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거보다 싼 애들 있거든요 500W인데 뭐한 3만 얼마 하는 애들 있잖아요 아니면 4만원 초하는 애들 그런 애들 확연하게 이 제품들보다 불량률이 높습니다 뭐 예를 들어 불량률 2%만 돼도 이 제품들의 불량률 두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불량률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저는 어지간해서는 어, 저 정도급 파워 쓰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400W나 300W로도 커버되지 않나요? 하실 텐데 350W, 400W 차 파워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실제 전력소비량이 200W도 안되니까 커버되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그 가격대의 파워가 그와트수에 이거보다 더 저렴한 어 정상적인 불량률이 아니다 생각해요 진짜 확 올라가거든요 막 진짜 제가 한 박스 깠는데 거기서 불량률이 두세 개나온 경우도 있어요 한 박스 열개 들었는데 <웃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500W부터가 제대로 된 전격 출력을 내고 불량률을 확실히 잡혔는 어 그런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급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각 파워 회사들이 가장 신경쓰는 그 뭐죠? 보급형 제품이라 생각해도 되거든요 저게 600W나 700W보다도 오히려 불량이덜 나기 때문에 딱 조금 더 쓰시는 게 여러분한테는 편할 겁니다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닉스 루키 케이스를 썼는데요 이거는 막 좋아서 쓰는 게 아니고 쌉니다 3만원도 안 하고 작고 CD룸 장착도 됩니다 저보도 편한 편이에요 그래서 넣어놓은 건데 여러분 딴거 쓰고 싶다면 얼마든지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ATX 규격의 파워를 지원해야 되고 MATX 규격의 보드를 무난하게 지원하는 케이스를 써야 된다는 것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다른 케이스를 고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요. 만 10, 백으로 본체 짰을 때는 47만원 부품 가격 정도 나오고, 뭐, 조립공인 포함하면 한 51, 2만원 줘야 되겠죠? 만 2,100으로 짜면은 52, 3만원 정도 나올 거고요. 여기서 조립공인 포함하면 60은 안 되지만, 50대 중후반은 넘어갈 겁니다. 아, 이거 윈도우 뭐, OS 가격 이런 건 포함이 안 됐으니까, 윈도우 종품 사신다면 거기 또한 15만원 더어 간다고 봐야 돼요. 여튼, 요 견적으로 짰을 때는, 어, 게임 PC는 아니에요 유튜브, 감상, 웹서핑, 간단한 사무용, 오피스용 어, 거기다가 매장 포스용, 인강용 이런 용도로 쓰기에는 무난합니다 불편함도 전혀 없을 거고요 롤드옵션 타협해야 되니까 진짜 게이밍용은 아니라고 한번더 강조드리면서 자 50만원대 견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다음은 5 60만원대 AMD 견적입니다 자, 인텔 50만 원대랑 560만 원대 AMD가 좀 뭐가 다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60만 원대인 것 같은데 뭐가 다른데요, 성준님 하실 텐데 어, 빠릿하면 인텔 CPU가 조금 더 빠릿합니다, 솔직히. 근데 이쪽으로 넘어가면 멀티 성능이나 내장 그래픽 성능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래서 롤 정도는 잘 돌아가요. 롤은 프로브로 해도 되는 CPU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의 엑셀 같은 경우 수식 많이 넣고 용량 큰걸 로드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럴 때는 이 멀티 성능 좋은 CPU들이 로딩 시간을 줄여 드리 주거든요. 근데다가 뭐 엑셀 띄워놓고 엑셀 어떻게 수식 넣는지 동영상 강의 보면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용도로 카톡도 켜놓고 이런 식으로 쓸 때는 아무래도 버티 성능이 높은 편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쪽으로 넘어가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요 CPU들은 진짜 뭐 중사양 고사양 게임은 안 들어간대요. 배그 정도만 해도 안 들어가요. 근데 아주 캐주얼한 게임 있잖아요. 뭐 어떤 거 있을까요? 오버워치 하우브로 돌아갑니다. 피파, 하우으로 들어갑니다. 살짝 끊길 수는 있어요. 롤, 롤은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어, 뭐, 그런 식으로, 좀, 던파, 이런, 좀 옛날 게임, 그런 거 간단하게 즐길 때는 쓸수 있는 정도의 사인이나 보시면 되겠네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둘 중에 뭐 선택하려고 물어보면은, 보통 이걸 선택하는 게 낫지 않냐, 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고민해보시고, 용도에 맞춰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 진짜 게임을 전혀 안다면은, 한 이게 더 빠릿할 수도 있습니다. 어, 고성능이 필요하지 않다면. 자, 일단, 이 AMD 쪽은 라이젠 4600G 루나르가 조금 더가습비가 좋습니다. 뭐보다 5600G 보다요. 물론 5600G로 가면은 5만원 투자하고 분명한 멀티 성능 향상과 싱글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내장 그래픽 성능은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딱 5만원 정도 더 있어가지고 50만원 중반이나 60만원 더살수 있다 하면은 2번 가시고 50만원 중반 정도로 살래 하면 1번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둘이 똑같은 걸 쓰시면 됩니다 B450 스 g 레전드 아니면 B550M-PRO4 이정도에 선택하시면 될 거고요 뭐 밑에 걸로 가면은 엔더트 포트가 뭐 하나 더 쓸만한 게 붙어있고 위에도 있는데요 위에는 재석도 안납니다3 5년지날수 있는 엔더트 포트가 밑에 쓸만한 게 하나 더 붙어있다 어...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사실 뭐 품질 차이는 크게 안 나기 때문에 그거 빼고는 비슷비슷해요 확장성이 B50이 조금 더 좋긴 한데 큰 차이가 안나니까 여러분 예산에 맞춰서 보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1번 품절남면 2번 가는 쪽 선택해도 되겠네요 어, 그리고 요 CPU들은 사실 기본 쿨러 써도 상관 없는데요 소음이 좀 신경쓰일 정도로 RPM 올라갑니다 자 그게 신경쓰이신다면 저는 조금 조용하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AG400 쓰시면 됩니다 기존에 쓰던 M120은 단종이 됐기 때문에 요 AG400 23000 정도 하는 거 쿨러 달면 좀 조용하게 쓸수 있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메모리 쓰시고요 웬만하 마이크론 메모리 쓰세요. 이 삼성 메모리 굳이 가지 말고 요걸로 램 오버하고 쓰시면은 내장 그래픽 성능이 막 20%씩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국민 오버 3600 아니면은 3800 정도만 해주셔도 돼요. 제 영상 보고 따라하시면 되고요. 뭐 오버할 줄 모르면 그냥 3 2 0 0을 써도 마이크론 메모리가 좀더 가성비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장 그래픽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픽카드를 달지 않아요. 어, 프로포 같은 경우에는 포트를 좀더 다양하게 지원합니다. HDMI. DP, D-Sub 셋다 지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부분 모니터에서 편안하게 호환이 되겠죠 스틸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D-Sub 구형 포트는 없기 때문에 요거 옛날 포트 쓰시는 모니터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거 한번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장 그래픽 성능은 이 인텔 거보다는 확연하기 좋아서 대충 GT750 혹은 1030 정도의 성능이 나옵니다 어, SSD는 그냥 P3에 쓰세요 980 노멀 많이 넣으시던데 980 노멀은 디렘리스 제품이라서 만원 정도 저렴한데 대신 대용량 파일 옮기면서 쓸때 쓰기 속도가 대폭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은근히 페널티가 크거든요 왜 큰데요? 이게 게임 용도가 아니라서 그런 경우가 잘 없을 거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뭐 파일 좀큰 것들은 아 r c 피4 50기가 넘어가는 애들도 있죠 뭐, 동영상 파일 뿐만 아니라, 그, 저희 작업할 때 쓰던 파일들도 그랬었거든요. 네가 무슨 작업을 해봤는데. 아니, 제가 옛날에 토목가였습니다. <웃음> 하하. 여튼그 용량 좀큰 파일을 자주 옮긴다면, 아무래도 요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 한꺼번에 폴더채로탁 옮길 때, 얘는 확인하기 좀느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원 더 주고 P3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얘도 뭐한백몇 십와트 쓸 거예요 최대가 얼마 안 쓰기 때문에 어, 좋은 파워 쓸 필요는 없고요. 500W 짜리 전격 쓰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50, 400W 짜리 전격도 있는데, 걔네들은 불량률이 확연히 높기 때문에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이거보다좀더 저렴한 500W 파워들도 있지만, 그런 애들은 아무래도 불량률이이거보단 조금 높습니다. 얘네들은 진짜 불량률 낮아가지고 1%가 안 되는 불량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요 정도 등급의 파워 쓰셔야, 여러분 좀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파워 불량한번 나면 에이스 밖에 상당히 귀찮거든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m60을 넣어놨는데, m60 말고 뭐, dk200 써도 되고요. 사실, 이 정도 사양이면 그냥 마이크로닉스 루키 써도 되는데, 사제 쿨러 달 거면 루키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옆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제 쿨러 안 달고, 기본 쿨러 쓸 때는 루키 쓰셔도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견적을 짰을 때는, 4600G 본체는 대충 54만원 정도 나오고, 공유 포함하면 거의 60 인접 되겠죠. 그리고, 5600G 본체는 부품가 6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조립공밍포함면한 60만원 초중반까지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얘는 50만원대라기보다 60만원대라고 쓰는게 더 적합할 까라고 보네요 어자 이렇게 짜면은 게임을 즐기지 않거나 캐주얼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정도의 사양입니다 바둑, 포커, 롤, 카트라이더 뭐 이런거 정도는 어, 어느정도 돌아가고요 i3 보다는 멀티성능이 좋아서 고사양사문도 쓸만합니다 고사양사무 뭔데요? 어, 용량이 큰 엑셀 파일을 열어본다든지 라이트한 포토샵 정도는 가능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포토샵이 생각보다 부하가 심하지 않아서 레이어 엄청 많이 겹쳐 쓰고 진짜 고해성도 뭐 편집하는 게 아닌 이상은 이걸로도 어느 정도 가능할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60만원대 AMD PC 설명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을 하기 위한 최소 마지노선 PC 80에서 100만원대 인텔 PC를 한번 보겠습니다 FHD에서도 풀업은 좀 어렵고 한 중사양 게임을 돌리거나 아니면 중간 옵션으로 고사양 게임을 돌릴 수 있는 견적이라고 보면 되고요 요것도 주식용으로 쓰기에도 나쁘지 않다 정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찌 하면돈좀더 투자해서 AMD 110만원대 견적가는게더 좋다는 거어 추가로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CPU는 12,100F를 넣습니다 12,100F가 처음 날때는 12만원 정도로 좀 가성비 괜찮은데 지금은 16만원 정도 합니다 이거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같이 CPU가 격이 오른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거를 2060까지만 건장했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3060까지도 쓰라고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2060이 품절 났거든요 그러면 아싸세 3060까지도 뭐쓸수 있는 CPU라고 보니까 딱 거기까지는 써도 되는 CPU입니다 6500 XT부터 상육권까지 게이밍 어제 한면5600 추천드리니까 이건 진짜 딱 100만원이나 80만원밖에 못쓰시는 분들만 보시면 좋습니다 어 이거는 그냥 기본클러 쓰셔도 돼요 솔직히 뭐 그냥 사제쿨러쓸 필요도 없는데 뭐 그래도 소음 조금 작겠다고 다시는 거뭘 하진 않을게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B669 M 게이밍 게이밍 X 아닙니다 그냥 M 게이밍입니다 이게 좀더 품질이 낮은 제품이에요 낮은 대신 쌉니다 그리고 MSI 프로 B669 M-E 아, 어, 전원부는 밑에 게 조금 더 좋고요. 뭐, 모스펫이 페이즈다 한 개씩 더 붙어 있긴 해요. 어, 위에 거는 그냥 방열판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둘이 품질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1번 선택하든 2번 선택하든 별 상관없으니까. 웬만하면 1번 먼저 선택하고 그래도 방열판 있는 놈이 좋으니까. 1번 품절나면 2번 선택하는 거 정도로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보드는. 어, 그리고 메모리는 마이크로 메모리 3200짜리 8기가 두개 쓰신 게딱 좋습니다. 어느 정도 게임도 되고, 그리고 뭐 사명도 쓰기에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정도의 메모리 용량이 되고요. 이거 단일로 쓰면 성능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꽤큰폭으로 성능자가 됩니다. 10%,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 꼭 요런 8기가 두개 짝수로 쓰시는걸 권장드리고요. 그래픽카드는 3060 넣었습니다. 3060 중에 그나마 좀 싸고 어, 제품이 많은 애를 넣었는데 그게 기가바이트 3060 윈드포스 5시와 이엠텍지 포스 3060스톰엑스 듀얼 5시입니다. 이거보다 더싼거 물량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변경하셔도 문제는 없고요. 이 3060이 12,100F랑 딱 썼을 때는 성자가 그리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리는 한상이에요. 2060이나 2060 슈퍼가 거의 다, 이제, 품절나거나, 가격이 올라가도 쓸만한 제품이 없기 때문에, 요거부터 시작하는 게, 게이밍으로는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예산이 부족해요. 80만원 밖에 못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169 슈퍼 가시면 됩니다. 169 슈퍼는 이제 꽤나 물건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벤투스 S가 그나마 좀 저렴한 제품인데, 요거 쓰시면은, 옵션 타입을 좀더 많이 해야 되긴 하지만, 1 2 100과 0원의 한 짝이 될 거예요. 얘는 성능자가 없는 수준에 딱 적합한 제품이에요. 다만, 성능이 3060 대비 50% 낮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669 슈퍼가 성능이 100%면, 이 3060은 150%쯤 됩니다. 차이 좀 많이 나기 때문에, 프레임이 그만큼 쳐져요. SSD는 그냥 P3을 쓰세요. 아, 밑에 980 노멀 많이 넣고 쓰시는데, 저는 이 만원밖에 차이 안 나니까, 견적이 100만원에 만원이면 1%밖에 안 되죠? 요거는 그냥 만원 투자하는 게 맞다 봐요. 왜? 980 노멀은 디램 리스라서, 대용량 파일 옮길 때, 급격하게 느려지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파일 큰거 다운받거나 아니면 게임 중에서 막한6 0기가7 0기가된 애들 그런 거 다운받으면 은 확연하게 느려져요 P31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원 더 주고 P31 쓰면 좋습니다 어 파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전히 500W 파워 넣어놨는데 500W로도 커버가 돼요 왜? 11,000W이 11 워낙 전력 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저기에 상공권 꽂아봤자 500W면 충분히 커버되고요 뭐, 하이퍼 K500 써도 되고, 뭐, 시소닉 A12 써도 되고, 마이크로닉스 크래쉬 2 써도 됩니다. 얘네들 셋 다, 평균 분량률 1%가 넘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분명히 돈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어요. 요거 더싼 500W나 아니면 400W 파워가 있겠지만, 걔네들은 분량률이 확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별로 권장되지 않고요. 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DK200 써도 되고, M60 써도 되고, 벤티 C60 써도 되고, 카이저 에어 써도 괜찮고, 뭐, 그렇습니다. 다만, 루킨는 쓰면 안 됩니다. <웃음> 이제는 그래픽카드 달기 때문에 루키 달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요 중에서, 요네개 중에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견적 짰을 때, 마이천 100F에 306012가, 어, 이렇게 102만원 정도 부품 가격이 나와요. 거기다가 조립금이 포함하면 한1 6만원 7만원 정도까지 올라가겠죠. 초고상 게임은 어느 정도 옵션 타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으나, 디아2, 오버워치2, 롤, 배틀그라운드, 국민옵, 피파, 상업 등등 인기 게임에서는 뭐 거의 대부분 프로 플레이가 가능하거나 상업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다만 CPU 순수 성능은 5600보다 다소 낮은 편이라서 평균 프레임이나 최소 프레임이 5600보다 좀덜 나오고요. 그리고 어뭐 게임을 하면서 뭘 다운 받거나 이러기는 좀 부족한 성능이에요. 얘가 이제 코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5600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게임을 하면서 다른 짓을 좀 많이 한다. 뭐, 디스코드도 키고, 트렌트도 키고, 아니면 다른 게임을 또 모바일 게임 하나 좀더 띄워놓고, 뭐, 그런 정도로 쓴다 그러면, 분명히 5600으로 가는 게돈투자 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10만원 더 주시고, 5600에 3060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은.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쓰는 사람들 어떤 견적 가야 될까요? 110만원대 AMD 견적인 거죠. 아, 참고로 80만원대는 뭐예요? 물어보는데, 다 똑같고, 글카만 1669 슈퍼입니다. 그럼 80만원대 견적이에요. 자, 110만원대 MD 견적 가면요. 5600. 아, 얘는 뭐다? 6코 12스레드다. 이4코 8스레드랑은 일단 멀티 성능 자체가 다르다. 캐시 용량도 크기 때문에 최소 프레임 파워도 조금 더 좋다. 라는 게 기본 베이스로 깔립니다. 그에다 메모리 오버도 어느 정도 가능해요. 뭐, 여러분이 마이크로 메모리 쓴다 그러면 3600 정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 오버란 방법 영상 있으니까 보고 따라하시면 되고요. 다만, 5600이나 5600X나 둘다 기본 클러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웬만하면 은이 AG400이나 팔라딘 400 정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팔라딘 400의 온도는 조금 더잘 잡습니다. 대신 조금 더 비싸죠. 참고로 5600노멀이 가성비가 좋아요, 5600가 x 가성비 좋아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두 CPU는 성능 차이 거의 없습니다. 0.15클럭 정도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딱 5600이 좋습니다, 가성비로 보면. 5600는 x 솔직히 이돈 주고 살 이유는 없어요. 4만 더줄 필요 없어요. 그 돈으로 그냥 메모리 용량 올리든지 튜닝 메모리 가든지 아니면 은뭐 ss 용량을 올리든지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어 보드 같은 경우에는 m4 소켓 보드 대부분 품절이거든요 그다 러 보니까 빨리 안 사시면 품절할 것 같은데 b50m 어로스 엘리트 가거나 아니면 은 b50m 프로 4 가시거나 여기서도 스틸레전드 써도 괜찮습니다 요셋 중에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확장성은 아무래도 b 5 0 적혀있는 애들이 좀더 좋고요. 450 스트레전드가 가격은 좀더 싼데, 셋다 이제 판매물이 그리 막 여유있진 않아요. 프로포가 그나마 좀 있는 편이고, 얘네들은 이제 백 몇십몰이기 때문에 조만간 품절날 거예요. 다 품절나면 프로포 사야 되는 상황이다. 정도로 보면 될 겁니다. 자, 우선 순위는 이거랑 이거 정도에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어, 메모리, 아까 얘기했다시피 마이크로 메모리 8기가두개 가시면 되고요 뭐 국민오버 하셔도 괜찮습니다 37600 정도 잘 돼요 삼성 메모리로 가면은 분량률은 낮아지지만 분명히 오버컬러가 더 불편해지기 때문에 삼성 메모리를 여기서는 우선 추천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 송준이 저는 램오버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거 팅그룹 메모리 37600짜리 CLC8 요거 사시면 돼요 요거 사서 구매하시는데 이제 조립하는데 거기에다가 XMP 걸어달라고 하면 은 솔직히 돈안받고 그냥 걸어주거든요 저희 매장은 똑같으니까 요거 사서 XMP 걸면은 최소 프레임이 한 10% 방어가 더 되고 평균 프레임이 4, 5% 증가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좀 빠릿하게 움직여요 전체적인 성능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거 쓰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이 5600X 갈 바에 5600노말에 XMP 메모리 쓰라는 걸 돌려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기가바이트 3060뭐 윈드포스 OC EMTX 3 0 6 0 스톰엑스 듀얼 가는 건 똑같아요 아까 내 네, 여기서도 그 얘기 했죠 지금 2060 슈퍼나 2060 괜찮은 제품 들다 품절해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아 단종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거의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3 0 6 0 중에서 구하기도 쉽고 가격이 크게 안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이걸로 가시고요 혹시나 더싼 제품 구할 수 있다면 뭐 다른 걸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3 0 6 0정률를 떼지 않고 저렴한 제품 가시는 게 좋다 정도로 정리하고요 SSD는 무조건 P3.1이다 P3.1 피사밀 진짜 괜찮아요 이거 1,000개 팔았는데 아직 불량률한개도 없습니다 980 노멀 많이들 쓰시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디렘 리스라서 이제 파일 용량이좀큰거 옮기거나 게임 다운로드 받고 깔다 보면 은 얘는 P3.1보다 확연하게 느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원 더 주고 100만원에 만원이면 큰돈 아니잖아요 1%니까 만원 더 주고 P3.1 가십시오 이거는 그냥 SATA 방식 SSD 갈때 이거는 하는 게 낫다 정도예요 그, 리고 파워 같은 게 이제 600W를 올렸는데요. 이게, 3060이 전력 소비량이 확연히 높아서 600W를 올렸다기보다, 5 1 0 0 정도면은, 오버클럭에서 쓸 수도 있고, 뭐, 메모리 오버도 웬만하면 하는 거 권장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3060에 저 정도급 CPU를 쓰면은, 어느 정도 전력 소비량이 좀 증가한 상황인데, 그럴 때, 약간 여유있게 쓰셔야, 여러분이 소음이나, 고주 포함이 크게 안 시달려요. 그래서, 100W 늘리는 데는, 고작 만원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600W 파워 쓰시면은 약간 더긴 수명과 그리고 소음에 시달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거 생각하시고 600W짜리 마니클리스2나 하이퍼 K600이나 뭐 시선 A12 600 정도에서 선택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뭐만원 정도부터 투자하면은 이제 100W가 올릴 수 있어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DK200 가도 되고, M60 가도 되고, I9주 C60 가도 되고, 뭐 카이저 에어 가도 됩니다. 이 중에서 쭉 가시면 되고, 어, 요렇게 견적을 짰을 때는 대충 한 113만원 정도가 부품 가격 나옵니다. 조립 고민 포함하면 116만원, 7만원 정도가 되겠죠. 보시다피이12100 썼는 이 4코짜리 CPU 썼는 거랑, 뭐, 고작 10만원 밖에 차안 나요. 10만원이 뭐큰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게임 프레임이 조금 더잘 뽑히는 건 눈에 보이고요. 멀티 성능과 캐시 용량이 괜찮아가지고, 다용도로 쓰실 때 불편함을 덜 겪어요. 자, 12400F와 도별 차이가 안 나는 사양입니다. 그래서 FHD 게임은 6, 70프레임 방어 상태로 상업이 대부분 게임이 가능하고요. 10세대나 11세대랑 비교시 확연히 좋은 게임의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11900K를 들고 와도 11900K에 뭐 이거 상공욕권 파고도 이거랑 프레임 차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10세대, 11세대 중고 살 바에 이거 새거 사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전성비도 좋고요. 다소 사양이 낮은 인기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프 풀업도 가능한 그런 게임 PC다. 여러분이 가정용으로, 예, 네, 가정용으로 다용도로 쓰고 어느 정도 게임을 즐기고 싶을 때 가면은 괜찮은 PC 정도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이제 영상 편집 하시는 분도 있고 포토샵으로도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작업용도로 같이. 그럴 때는 메모리 용량을 8기가 두 개만 고 16기가 두 개로 늘려주시는 게 작업하는데 좀더 원활하실 겁니다. 자그 다음은 인텔 120만대 견적이에요 사실상 이것도 5600 견적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다음 뭐가 다르냐면은 CPU가 1400F로 바뀌었고 그리고 쿨러도 뭐 똑같습니다 보드가 자, 인텔은 인텔 전용 보드 써야 됩니다 AMD 보드 화안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AMD도 당연히 인텔 보드가 안 됩니다 보드가 B660, DS3H 어, 성준님 여기 있는 요, 요거 쓰면 안 돼요 요 방열판 없는 애들 말고 무조건 방열판 있는 애들 게이밍은 써도 돼요 게이밍이나 아니면 DS3H 쓰면 됩니다 요거 쓰시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H610 넣으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인데 H610에 자금 용도 쓰면 12400을 대부분 다못 보태요 왜 그러냐면 은 전력 공급이 65W 밖에 안 되는 애도 있고 아니면 뭐 95W까지 밖에 안 되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6 5에서9 5가 대부분이랄까요? 근데 12400F는 자금 용도 쓰면 은 100에서 1 1 0 w 있 씁니다 그러면 성전이 한 15W에서 많이 부족하면 한 40, 50W도 부족하겠네요? 당연하죠. 그 부족한 만큼 클럭이 떨어지거나 멀티 성능이 하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정도 보드에 써야 돼요. 방열판 달려있고 어느 정도 페이지가 달려있는 애들요 자, 그게 b 6 0 어, DS3H 혹은 ASUS PRIME b 6 6 0 M-K 정도가 시작입니다. 이 밑에급 쓰지 마세요. 이 정도급에서 시, 시작하시고요. 혹시나 나중에 13600K나 아니뭐 중고로 마이치 600K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 게임이 X정도로 올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없을 생각이 있다면 3번 가시고 그게 아니라면 1,2번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1번은 2번 가격 차이좀 나는 것 같은데요 송정님 어 1번 가격이 상한데 이거 이가격 아닐까요 아마 이게 이거는 가격이 비슷할 텐데 잘못 찍힌 것 같네요 송정님 가격 차이좀 나는 것 같은데 어, 손님 생각에는 1, 2번 중에서 보고 선택할 것 같은데요. 어,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직히, 그냥 노멀할 수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뭐, 바이오스 같은 거 변경하려고 보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예, 깃바가 아무래도 아수스나 그 MSI보다는 좀덜 직관적인 바이오스 화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정도 차이 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리고 AS 받을 때, 아수스가 좀더 잘해준다? 뭐, 이 정도 차이 밖에 없으니까, 좀 싸고 저렴하게 쓰고 싶으면은 1번 가시고요. 내가 에이스 좀 신경쓰고, 바이오스 설정, 뭐, 펜 설정이나, 아니면은, 뭐, 메모리 오버 이런 거할 때, 좀 편하게 보고 싶다 하면 2번 선택하면 될 거예요. 크게 상관없으니까, 이런 편한 대로 1, 2번 선택하시고요. 메모리는 30전자 메모리, 3 0전자 메모리 3200짜리 넣어놨는데, 이거 왜 이거 넣어놨어요? 아까처럼 마이크로 메모리 넣어놓으시지? 라고 태클 걸수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어차피, 12400은, SA 전압 고정 문제로 DDR4 메모리가 오버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삼성전자 메모에 넣고 3400 정도만 넣으세요. 3600도 잘안 들어가요. 이거 마이크로 메모에 넣고 3600 넣으려고 s 쓸 필요가 거의 없어요. <웃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삼성전자 메모에 넣어 놓은 거예요. 어, 그, 그래서 3400 정도 오0 쓰시거나 아니면 3200을 쓰시고요. 어, 글카 같은 경우는 여기 기빠 글카뭐 인테크 카. 글카. 내가 왜 골라 놨다 그랬죠? 어, 이거 구하기 쉽고 가이 그나마 저렴한 놈이라서 넣어 놓은 겁니다. 이거 말고도 좀더 저렴한 거, 여러분 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대체하셔야 되고, 3060좀더시작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예산이 진짜 한 3만원, 4만원 딱 부족하다 싶을 때는, 어, 2060 슈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뭐 3만원 조금 넘게 차이 나죠. 3만 3천원. 어, 요거 가면은 뭐가 다른데요? 2060 슈퍼는 솔직히 3060보다 못해요, 성능이. 성능이 못하고, 이제 전 세대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찝찝함이 있,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성능이 엄청 차이 안나요 10% 내외 정도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래딱 이제 가격까지만큼 성능이 하락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둘째에서 뭘 골라야 될까요? 할땐 당연히 1번 상공입공 선택하는 게 맞고요 진짜 몇만 원 부족해서 못살 정도 현편일 때만 한번 2번을 선택해 보시라는 겁니다 s s 같은 경우는 P31 이거 꼭 쓰시고요 어 조금 더 빠른 성능을 원해요 하시는 분들 가끔 있던데 PN9A1이 가격이 좀 내려왔습니다 요거 쓰시면은 속도가 좀더 빠릅니다 다만 저는 P31은 1000개 넘게 쓰면서 분량을 1개도 못 봤는데요 PN9A1은 두번이고분량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P31보다는 약간 분량이 있을 것 같습니다 PN9A1도 뭐 사실상 한 7,800개는 팔았기 때문에 분량이 높은 건 아니지만 아예 없는 놈하고는 분명히 안정성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속도는 PN9A1이 빠릅니다 자 여기서도 뭐다? 파워는 600W짜리를 선택했습니다 600W짜리 선택한 이유가 얘네들 쭉다 합쳐서 생각해보면 전력소비량이 300W 살짝 넘을 거예요 생각보다 크지 않죠 근데 왜두배나된는걸 선택했는데요 보통 전력변화 효율이 5-60% 정도 로드일 때가 잘 되고요 그러니까 전기력이 조금이라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여유가 있다면 소음이 좀 줄어들고 평균 수명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만원밖에 차이 안나니까 500W랑 살짝 일부로 좀더 높은 제품으로 선택해놨어요 선택해놨는 거는 시소닉 A12, 마이크로니스 클래시 2, 600W지만, 여러분, 하이퍼 K600도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에 이제, 카이저 에어랑, 벤티 C60, 아니면 DK200, 아니면 M60 정도 케이스 조합하시면은, 좋은 조합이 될 거고요. 이렇게 견적을 짜시면은, 마이 400F에 2060 슈퍼로 갔을 때는, 117만원. 그리고 조립공이 포함하면 한1 2 0만 살짝 넘겠죠 121만원 이 정도 될거고 12400에 상공유9 12가로 갔을때는 121만원이 부품가격이니까 뭐 조립공이 포함하면 125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할겁니다 자 6호급의 반란이라고 적어놓을정도로 9세대 10세대 11세대 i7, i9보다 나은 게임 성능을 보여줘요 아, 멀티네밍이낫다는게 아니고 게이 성능이 더, 더, 더 좋다는겁니다 그래서 음... 구형 중고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거 사는게 게임 프레임이 잘 나온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선비도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1 2 4 0 0은 이제 이코가 없기 때문에 윈도우 10 써도 불편함이 없고요 요 위에 버전쓸 때부터는 뭐다? 그러니까 1 2 6 0 0 k 나 13600K 요 K 버전 애들은 다 이코가 있거든요 고런 애들 쓸 때는 윈도우 11을 강제하게 되, 되기 때문에 윈도우 10을 쓸수 있는 12세대 마지노선 c p u 로 보면 됩니다 뭐 성전이 12,500이나 600도 이코 없잖아요 하는데 걔네들은 사면 가성비가 없기 때문에 일단 빼고 <웃음> 여튼 어요거 사용해서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영상 편집하기에는 아주 편한 건 아니에요 좀 편하게 쓰려면 13,600K 정도 가야 돼요 어, 그러니까 간단한 영상 편집 가능하고 포토샵 쓰기에는 정말 괜찮다 라이트룸 하기에는 괜찮다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 프레시, 중상호 게이밍까지 가능한 가정용 PC의 표준이라서 사실 5600 견적하고 거의 비슷한 용도입니다. 다만, 비용이 똑같은 부품을 썼을 때 거의 한 8만 원 정도 비싸기 때문에 가성비적으로는 이거보다는 다소 떨어진다 보면 되겠네요. 하지만 뭐인테리어라브랜드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거 가는 게 마음에 들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견적을 내드렸어요. 그리고... 조만간 있잖아요. 조만간에 보긴 좀 그런데 한 두세 달 안에 이게 만3천사백도 나올 거예요. 이제 그거 나오면은 당연히 요거는 이제 추천목록에서 빠질 테니까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급한 게 아니면은 그냥 13세대 나올 때 구매하는 게 좋을 거예요. 물론 비용은 여기서또한 10만원 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 가격에서 조금 더 올라가고 보드도 권장보드가 조금 더상양이 올라갈 거예요. 전력 소비는 올라갈 테니까. 비용은 조금 더 증가하겠지만 그게 확실히 성능은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1 1 0만원대인터 가는 것보다는 110만원대 AMD 당장 사야 된다면 요거 가시는게 가성비가 좋다 생각해요 자그 다음은 이제 진짜 게임을 좀 제대로 하고 싶다 나는 근데 모니터는 프레 h d 지 정도다 하시는 분들이 보면 좋은 견적입니다 170만원에서 240만원대 게이밍 및 멀티용도 PC입니다 참고 이쪽으로 가면요 어, 게임 빼고 언제 딴 것도 다 괜찮아요 주식 이 단타 스캘핑 칠때이깡클럭이 높아 가지고 빨리빨리 타거든요 근데 포토샵 깡클럭 높으니까 포토샵 당연히 잘 돼요 영상편집 얘 멀티 성능이 쩔거든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애들한테 거의 1.5배에서 2배 가까이 좋기 때문에 어, 영상편집 할 때도 정말 좋아요 진짜 말 그대로 다용도로 사용할 때 좋은 p c 입니다 그래서 돈을 투자만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보면 은 120에서 바로 170을 잖아요 아, 성준이 한, 150만원대, 140만원대 없나요? 할 때는, 요거 보시면 돼요. AMD 견적 좀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는, 이제, 돈좀 여유가 있어서, 확실히 다용도로 쓰기 좋은 PC 갈때 선택하시면 좋은 견적이라고 보면 돼요. 어, CPU는, i5-13600K, 혹은 KFONLY. 어, 그리고 K하고 KF는 뭐가 다른데요? 내장 그래픽 유무입니다. KF는 내장 그래픽 없고, K는 내장 그래픽이 있습니다. 내장 그래픽은 누가 필요한데요? 자, 주식 스캘핑 할때 글카 떼시고 여기 글카 있잖아요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 빼고 K 버전 CPU 사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하실 때 KF 말고 K 버전 쓰십시오. K 버전 있어야지 일단 글카 뗐을 때 영상 이제 출력이 되니까 어 내장 그래픽 써야 되는 주식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K 버전 가야 되는 거고요. 연산 편집은 왜또 K버전 가야 되냐면 연산 편집할 때퀵싱카라는 기능을 써야지 여러분 편집할 때 이제 끊김없이 좀 편해요 그래서 그 기능을 쓰려면 또 내장 그래픽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K버전 가시고요 그 외에 뭐 포토샵이나 아니면 그냥 다용도 PC 그래픽카드는 달고 쓰는 그리고 고사양 게이밍 요래 쓰시는 분들은 그냥 KF 쓰시면 됩니다 둘이 가격차이는 얼마 안 나요 한 2만원 차이납니다 하여튼 네. 렌더링, 인코딩도 괜찮은 CPU가 13,600K입니다 요 놈이 12900K와 맞먹는 멀티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 차이 안 나요? 한십몇 프로 차이 나는데, 그 정도면 별 차이 안 나는 거죠. 그니까 러전 세대 i 7보다 높은 멀티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 없어요. 그 어죽지 않게 12600KF 가져와가지고, 뭐, 7만원, 8만원 싸게 구성한 것보다 무조건 이거 나가는 게 유리하고요. 맞잖아요. 12600K랑, 12900K랑은 성차이가 많이 나는데, 얘가 12900K랑 비슷하다니까요. 그니까 러 당연히 합리적으로, 이거 가는 게 낫겠죠 어 그렇다고 13,700가전이 갑자기 가격이 확 높아지니까 그건 가성비가좀 떨어지고 단 선택지가 없어요 딱한 100만원 중반에서 200만원 사이 때는 13,600KFK가 제일 좋습니다 요거 온리 선택하시고요 어, 13,600K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팔라딘이나 AG400 쓰기에는 좀 발열이 있습니다 전력 소비량이 140에서 200W 가까이 먹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단계 위급인 요 RC1700 AG620, 어세신3, 아니면 은 어세신120, SE 정도에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 중에서 어세신3가 제 성능이 좋은데 얘는 만3 6 0 0 k 를 오버클럭 할 때나 쓰면 괜찮은 제품인 것 같고 어, 평범하게 아니면 간단하게 오버할 때는 그냥 요 5만원대 제품 정도에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취향에 따라 순행 쓰셔도 괜찮은데 240 순행으로도 충분히 커버되기 때문에 뭐 LS720이나 X53 이런 거 쓰시면 은뭐 이쁘게 순행을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가좀 낮은 저렴한 제품도 있죠 뭐 에코 수냉이라든지 뭐 사말거라든지 그런거 쓰면은 이상하게 온도가 좀 높거나 아니면 펜플랭이좀 작고 아니면 소음이 좀 있고 그러니까 여기 빠져가지고 뭐 있는 수능도 있잖아요 뭐 7만원짜리 이런거 6만원짜리 그런거는 저는 웬만하면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런거 쓸까 차라리 그냥 공랭 5만원짜리 쓰십어 보드 선택지는 크게 두개로 나눌 수 있어요 DDR5와 DDR4가 있습니다 뭐가 다른데요? DDR5 가면은 작업으로 쓸 때는 한 2% 정도 성능 향상 있고 게임용도 쓸 때는 한 5% 성능 향상 이 있습니다 게임용쓸때 D4보다 확연하게 D5가 좋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비용적으로 거의 10만 원 가까이 증가하거든요 보드 가격이 좀더 비싸고 메모리 가격도 좀더 비쌌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메모리 오버를 할줄 아시면 D4 가는 것도 충분히 가성비 있게 쓸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 오버할줄 아시는 분들은 2번 요 조합을 선택하시고요 나는 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펜방을 쓰고 싶은데 하신 분들 1번 가면 됩니다. 대부분 유저는 1번을 선택하겠죠. 오버클럭을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요. 자 그렇게 박교포 B269N-M 그리고 삼성전자 메모리 4802개 쓰시면요. 요 밑에 거 노멀로 쓰는 것보다는 분명히 5%도 게임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작업도 좀더 빠르다고요. 근데 이 바껴 보면 DDR4도 있는데 DDR4가 한 만원 정도 싸거든요 근데 그거 선택하시면은 D5를 매번 못쓰니까 어 제품명 제대로 보고 고르셔야 됩니다 DDR5보드는 DDR4라는 표기가 없어요 자, 자 여러분이 1번 선택했다 생각하고 그 다음은 ASUS 듀얼 3060 Ti 혹은 기가바이트 3060 Ti 이글 요거 말고 조금 더싼 제품들 몇개 있던데 토마크 같은 거 판매물 보니까 이제 품절나기 직전이라서 제가 다 빼놓은 거고요 구할 수때다면걔네도 써도 되긴 되는데요 아마 품절 직전이거나 아니면 요 영상 포 때쯤에 품절 났을 거예요. 그래서 요둘 중에 선택하시고요. 혹시 해당 제품이 아니더라도 더싼게 있다면 사셔도 문제 없다라고 언급은 해드릴게요. 어, 여러분 예산이 200 정도 되면은 이거 하셔도 괜찮습니다. 3070. 그러니까 위에 거는 여러분 예산이 170일 때 가는 거고 밑에 거는 200 인접 될때 가시면 됩니다. 1번이랑 2번이랑 그래픽카드 60ti하고 70하고 얼마 차이 나는데요. 평균 프레임이 한 10% 정도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큰 차이는 없죠. 어, 그래서 돈을 뭐 거의 20만원 더 투자해야 하고 가야 될 텐데, 그러고 이3충7 0이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저는 1번을 우선 추천드릴게요. 예산이 막 15만원, 20만원 딱더 남는다 할 때만 2번 가시면 될 거예요. 어, 3번은, 여러분 예산이 240에 가까이 돼야 갈수 있어요. 이거는 확연하게 성능이 높습니다. 3070보다도 20% 높고, 3 0 6 0 t j 랑 비교하면 30% 높기 때문에 프레임 비교도 안 됩니다. 여러분 QHD 모니터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요쯤에 서 선택하면 좋아요. QHD 4 k 으로 게임하고 싶으면. 그래서 3번은, 여러분 240 정도 쓸수 있을 때 가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어, SSD는 여전히 P31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분량률이 제일 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어느정도 성능도 잘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요 뭐 PM9A1이나 980PRO 혹은 P41로 가봤자 게이밍에서는 큰 차이를 못 느껴요 물론 대용량 파일을 옮길 때는 이게 좀뭐 빠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아뭐 게임 설치할 때요럴 때는 조금 더 빠른 걸 느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게임 플레이할 때는 사실 p 3이라고 거의 차이를 못 느끼기 때문에 2, 3, 4번을 굳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 어, 근데, 송윤이 저는 그래도 좀더 빠른 거 수입 싶어요 하면 2번 가는 게 좋을 거예요. 2번은 아무래도 병행 수입 제품이니까 ASK는 좀짧은대신 가격이 P3이라고 거의 똑같습니다. 어, P4 같은 경우에는, 어, 아, 시다시피 15만원 주면은 이거 용량 두 배짜리, 1테라짜리 살수 있죠. 근데 얘는 500기가 짜리가 1 3만 얼마예요. 그래서 요 3번, 4번은 500기가 기준으로 보면 가성비가 없고 1테라 가신다 그럴 때는 그래도 갈만해요. 1 테라 가면 19만 원 정도 하거든요, 둘 다. 그럼 얘네들 1 테라가 15만 5천 원. 얘는 한 14만 8천 원이 정도니까, 갈만한 것 같습니다. 1 테라 기준으로는 한번 생각해봐도 돼요. 어, 3 9 6 0 t i 나3 9 7 0쓸 때는 750W 마니크래쉬2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럼 내가 예산이 빡빡해서 그냥 스탠다드 쓰고 싶은데하신 분도 차라리 그냥, 아이구즈 타이탄 g f 7 5 9 쓰세요 이거 cwt oem이라서 그래도 골드급의 출력은 당연히 안정적으로 뽑아 줄 겁니다 물론 펭귄 품질은 클래시티보다 살짝 떨어지긴 해요 가격은 2만원 정도 싸요 자그 케이스는 0천넣는데0천 D1000 D1000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 수냉 쓰기에도 무난하고 공냉 쓰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 쪽빡빡 하면은 뭐 c60이나 카이저 에어로 내려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렇게 갔을 때, 뭐 좋냐면은, 1 3 6 0 0 k f 의 상을 공 TI, 좌 그리고, 이제 밖에 보는 거잖아요. 12900K와 만먹는 멀티 성능을 보여줘요. 그래서, 솔직히 어느 용도로 쓰든 문제가 없는 p c 입니다이 정도면은. 영상 편집도 잘 되고, 주식, 아유, 뭐, 단타 치기 좋지. 렌더링 인코딩도 뭐 12900K랑 맞먹는 수준의 성능이 나와요 그러다가 뭐 모델링, 3D 모델링 작업하는 거나 음악 작고 포토샵 다 괜찮아요 주식 두번 정도 나지? 그러니까 진짜 다용대로 쓰기 좋은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고요 공랭으로 쓸수 있는 마지노선 13세대 제품입니다 이 위에 13700K나 13900K는 제대로 된 멀티 성능을 뽑아내려면 수냉을 써야 돼요 수냉이 불안하다 했을 때는 딱요 정도까지 가시면 괜찮아요 f 시 d 에서는 거의 모든 게임을 프로버로 즐길 수 있지만, QHD에서는 풀업이 좀 어려울 겁니다. 4K 쓰기에는 사양이 부족합니다. 상국공 TI는. 이게 지금 솔직히 QHD도 몇만하건권안 해요. 그러니까 FHD에서 상호 빵빵하게 즐길 때 가기 좋은 PC라고 보면 되고요. 요 밑에는 이제 DDR800, D4로 갔을 때에요. 여러분, 뭐. 메모리 오버하면은 이 DDR5 가는 건별 차이 없는데요. 메모리 오버 안 했을 때는 일반하고 흡사하나 DDR4 메모리라서 2에서 5% 가까이 성능이 모든 면에서 낮게 나온다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럼 가격은 얼마 아낄 수 있는데요? 8만원에서 9만원 사이 정도로 D4라는 게 아껴집니다. 근데 전체 견적이 170만원대이기 때문에 8만원 비율이 큰건 아니죠. 10%도 안 되잖아요. 5% 정도 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돈을 투자해서 DDR5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메모리 오버할때도 포텐셜이 DDR5가 좀더 좋거든요 여러분 하이닉스 메모리 같은거 선택하면은 진짜 오버도 높게 되는데 근데 그럼 또램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건 또권장하기좀 애매하고 하여튼 오버라고 쓸거면 DDR5 정확하고 오버하고 쓸 생각 있으면 DDR4가서 가성비 잡는 것도 괜찮겠다 이정도로 마음이 짓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조금 더 여유있을 때 거의 200 가까이 들어가는 견적이긴 한데 공이 포함하면 3070 선택해서 갈수 있고요 그럼 평균 프레임 10% 올라갑니다 나머지는 거의 동등하고요 게임 프레임만 10% 올라간다 보면 돼요 밑에 DDR4로 또3070 가면은 한190 견적이 되는데 이것도 평균 프레임 2번에서 한 10% 정 올라가겠죠 1번은서 10% 아니고 1번에비교하한 5%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170에서 200대 견적 한번 보여드렸고요. 곧 바로 옆은, 3080 견적인데요. 아까 제가 모르겠어요. 240 정도 쓸 생각 있으면, 3080 갔을 때겠죠. 3080 가면은, 파워를 바꾸셔야 돼요. 파워를, 요, 750W 쓰면 간당간당 하거든요. 꺼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850W, 마니크리스트나, 시소닉, GM850, 이런거 쓰시고, 3080 가시면은, 2 4 0만 견적 나옵니다. 조립금이 파하면한 244만원 정도 나올 텐데요. 여기에 이제, 13600KF의 DDR5 조합에 12900과 비교해도 비슷한 프레임 나온다 그랬죠. 그 프레임 정말 잘 뽑아주고, 3 0 8 0에 거의 풀성능을 다 뽑아내줄 수 있는 조합이에요. 3080을 5600에 꽂으면은, 지금 이거보다는 한 10% 정도 프레임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3080도 쓰려면, 13600KF 가는 게 맞아요. 이걸로 가시고, 프레 h d 144, 이제 프로게이밍 가능한거죠 이 앞에는 144는 솔직히 나오는 게임이 별로 안되거든요 저사인게임 아니면 144가 안나와요 여러분 생각하는 뭐 스팀, 트리플 에이 게임 이런 애들은 144 프로게이밍이 안나오는게 상0 7구이나상0 6 0 t i 이기 때문에 얘네들보다는 막 적어도 20%, 30% 이상 높은 프레임을 보여줘서 여러분 144, 뭐방해볼 벌레 아니144 핑계나오면 좋겠어요 했을 때 요걸로 가면 됩니다. 요걸로 가시고, 어, 요 놈은 이제 QHD로 가도 대충 한 100프레임 나와요. 대부분 게임에서. 한 상업 정도 돌리면. 그래서, 어, FHD, QHD, 게임 용도로 즐기기에상호 즐기기에 적합한 PC다. 그리고 모든 용도로도 쓰기에 좋은 합리적인 고사양 PC다.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240 정도 주시면은, 사실 저는 이제 한 4년, 5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PC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4K 모니터 사지 않는 이상. 어,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 여러분한테 170만원부터 240만원대 이제 고사양 PC라고 부를 수 있는 고런 PC들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은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저렴하게 구성할 수 있는 m d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MD5600부터 보겠습니다 5600에 혹은 5700에 구성을 하는 PC에요 거기에다가 B 혹은 M 프로포스거나 예산이 조금 더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 전기료도 좀 아낄 수 있고 그리고 이드라이버 모습을 썼기 때문에 보드의 평균 수면도 좋을 거고 전면부 C타입도 지원하고 확장포트도좀더 많은 이 터프 비오0 프로도 갈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보드가 10만원 가까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3번은 그냥 이쁜 보드라서 넣어놨는데 웬만하면 쓰지는 마세요 30만원 중반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사실 이 이거 2번하고 품질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다만 확실하게 보드가 이쁘긴 해요 스트릭스 시리즈가 확장상하고 디자인 때문에 3번 갈 수는 있어요. 메모리는 여기서는 이제 팅그로3 1 0 0 CL18짜리 쓰세요. 그냥 뭐 산소전자 메모리 넣어놓긴 했는데 굳이 넣을 필요 없고 요거 8기가 두개 쓰거나 작업용도로 쓸 생각이 있다면 16기가 두개 쓰시면 됩니다. 어, 16기가 두 개로 가면 20만원이고 8기가 두 개일 땐 10만원입니다. 밑에 두 개는 뭐 수동오버용 아니면 그냥 일반 오버 안 하고 쓰는 용 이렇게 적혀있는데 권장은 1번 우선 권장할게요. 그래픽카드는 3060ti, 요걸로 넣었을 때는 140만원 견적 됩니다. 5600에 3060ti는 140만원 견적. 그리고 3공7 0과5700 견적에서는 대충 한 170만원 견적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 앞에 3060ti에 1 4 6 0 0 k 견적이랑 비슷하죠. 근데 이쪽이 프레임, 평균 프레임은 좀더 높게 나올 거고, 최소 프레임 아까 13600에 3 6 0 t 에 나온게 잘 나올겁니다 그럼 뭐가 다른데요? 똑같은 170 견적인데요 5700X는 솔직히 CPU 성능이 좀 떨어져가지고 영상 편집하거나 아니면 뭐티 성능이 필요한 인코딩 렌더링에서는 이 앞에 보다 떨어집니다 다만 CPU를 낮춘 대신 글카로 올잖아요 그래서 게임 프레임을 높일 때 특히 QHD로 쓸때 그럴 때는 이쪽이 좀더 유리할겁니다 고사인 게임 위주로 한다면 그래서 고거 한번 생각해보시고 같은 170대인데 5700X에 3070 가느냐 아니면 CPU를 좀 낮은 거 쓰고 아, CPU를 좀 높은 거 쓰고 어, 평균 프레임이 낮아지는 3060Ti에 13600K 조합으로 가느냐는 여러분 그 사용 용도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3080갈 때는 5600이나 5700둘다 추천합니다 이거 가지 마세요 재성능 안 나옵니다 프레임, 이5800 3D 썼는 것보다 한 14% 이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3080쓸 때는 5800 3D 가세요. 그러면 260만 개 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13600보다도 더 비싼 견적인데성전님 네. 대신 프레임이 이13600 썼는 것보다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대부분 게임에서 조금 더잘 나옵니다. 베이크 정도만 예외가 되고, 나머지 게임은 거의 다5800 3D가 잘 나오기 때문에. 5 8 0 0 3 d 에3 0 8 0 넣었을 때는 FHD나 QHD에서 최소 프레임 방어도 정말 잘되고 특히 로스트아크 정말 프레임잘 나와요 그리고 고사양 게임 할 때도 13600K보다 대체적으로 평균 프레임이 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 가격이 조금 더 비싸겠죠 SSD는 무슨 조합가든 P31 선택이 가장 좋고요 조금 더 고성능을 원하시면 PN9A1 가면 되는데 이런 성능이 좋은 대신 분량률 조금 더 높아요. 어, 그 밑에 두 개는 굳이 이 정도 견적에서는 권장드리진 않아요. 예, 꽤나 비싸기 때문에. 예, 그래도 좀 고성능에 안정적인 걸 쓰고 싶다면 3번, 4번을 고민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여러분, 3 9 6 0 t i 나3 9 7 5을 썼을 때는 파워는 750W 가면 됩니다. 아니면 진짜 예산 빡빡하면 700W 써도 되긴 되는데, 이 700W 스탠다드 제품이 9만 원 정도 하는데, 아니, 8만원 정도 하는데, 여기서 사실 3만 원 정도만 보태면은 이 골드를 쓸수 있거든요. 아이구즈 GF7 하고 이거 가시면 이제 전기료가 한 5% 절감된 효과가 있어요. 그게 뭐 크지 크겠냐 싶겠지만 그래도 LED 형광등 한개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상에 맞춰서 파워는 1,2,3,4 중에 선택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3080에 5803D를 0 선택했다면 파워는 850W 권장드립니다 750W 썼다가 간간히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선택하시고요 마닉이나 시소닉이나 어쩌든 느 문제는 없습니다 둘다품질도 비슷해요 여러분 선거 가십시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P1000 가도 되고 L600 가도 괜찮고 S700 가도 되고 뭐 3000M 가도 되고 DLX1 가도 괜찮다 생각하는데 순행을 쓸거면은 음, 일단 3000M이나 DLX1 가세요 공랭쓸 때는 DLX1이나 뭐 S700, L600, P1000 정도에서 선택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3000M은 공랭으로 쓰기에는 팬에 기본 쿨링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자 보자 5600에 공랭 가고 B50에 360 TRO 가고 델타 램 갔을 때는 140만원 채 하지 않는 부품 가격이 나옵니다 조립금이 포함했을 때140 정도 나오고요 어, 분명히 12400 넘는것 보다는 싸게 칠거예요 12400번은 대충 한 7만원 도 싸게 치거든요 6-7만원 정도 그래서 이렇게 견적 짰을때는 가성비 있게 FHD 100에서 120프레임 뽑아줄 수 있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조합이 될거예요 상업정도로 풀업에서는한 70에서 100프레임 사이 정도로 좀 낮아집니다 일부 고장형 게임에서는 옵션타협을 살짝 해주면은 프레임을 쪽짝 뽑아주니까 무조건 풀업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QHD 쓰기에는 좀 부적합하니까, QHD 모니터에서는, 어, 추천하지 않는 견적이에요. 간단한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어, 영상 편집하거나 포토샵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은, 메모리는 16개가 두 개로 해주십시오. 옆에는 이제 3070에 5700X를 조합한건데요 멀티 성능이 전자보다 좀더 좋고 게임 성능도 한 2% 정도는 더 올라갑니다 근데 별로 올라가진 않죠 그리고 3070 넣었기 때문에 3 0 6 0 t r 했을 때 2%지 3070 넣었으면 뭐다? 10%가 더 붙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한 12% 정도 평균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이 앞에 거보다 그래서 분명히 한 등급 위에 게임 프레임을 보여주고 그리고 한 등급 위, 위에 멀티 성능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할 때든 아니면 게임 할때는 요거보다는 평균적으로 10에서 1 5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신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죠. 네. 170으로 급격히 증가합니다. 작업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요 앞에 13600에 상공 6 0테 i 로 가시고요. 같은 170일 때. 게임이 더 중요하다면 5700에 상공 7 0 가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또 저사양 게임은 요 앞에 게 프레임이 잘 나오고 고사양 게임이 이게 프레임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솔직히 이거는 딴거 보다 그냥 내가 QHD 모니터 쓰고 이제 고생 게임 위주로 한다 할때 가면 좋은 PC라고 보면 될거예요그외 용도로는 뭐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1 3 30, 600k, 3060 Ti로 가는 거 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자, 5800X를 넣었을 때는 5800X보다도 8%가량 높은 프레임 위주를 보여주고 5700이랑 비교하면 거의 10% 정도 좋고 5 6 0 0 g 에 비교하면은 거의 한 13,4% 정도 평균 프레임이 잘 나오거든요 최소 프레임은 그것보다더 많은 차이 나오고요 그래서 확연하게 프레임 방어가 높은 CPU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3 0 8 0 넣었잖아요 그럼 또 글카에서도 얘, 얘보다 20% 좋고 얘보다 30% 좋죠 진짜 엄청난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두조합보다는3 0 4 0 정도 프레임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쯤 되면 QHD에서 상업으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어요 프레시디에서 뭐 100프레임 방어 아니면 120프레임 방어 이런거 생각하신 분도 이 조합 가시면 괜찮아요 뭐 방어 얘기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물론 모든 게임이 다 방어되는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거 가시면은 멀티 성능이 다소 떨어진 거 빼고는 게임 용도로는 3 0 8 0과 진짜 최고로 좋은 조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편함 없이 최상의 게임 PC 사고 싶다 할때 이렇게 가시면 될거예요 자 다만 5803는 0 언더볼팅하지 않는 이상 온도가 좀 높기 때문에 수냉 쿨러랑 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견적이 높기도 합니다 수냉 쿨러는 LS720 아니면 크라켄 X63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AMD 게이밍 PC 보여 드렸고요 진짜 여러분 궁금해했던 최고급 13세대 인텔 썸는 PC입니다 13700K를 우선 추천드립니다 K랑 KF랑 가격 차이 얼마 나진 않는데 아끼지 말고 뭐 60만원에서 2만원은 큰거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그냥 K 쓰세요. K랑 K프랑 뭐가 다른데요. 내장 그래픽 유무인데, 이제 K를 넣으면은, 이 여러분 영상 편집할 때, 키싱크 쓸수 있어서 좋고, 그리 혹시나 외장 그래픽카드 고장났을 때, 아 확인용도, 테스트용도로 내장 그래픽 쓸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뭐,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어제한번 그냥 K버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12900K의 상위 호환이에요 어떤 면이더 상위입니다 뭐 싱글 성능도 더 좋고 멀티 성능도 더 좋고 게임 성능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전 세대보다 좋은 CPU고요 다만 전류 소비량이 전세대 i7보다 살포시 늘었기 때문에 얘는 이제 공랭으로 쓰기 좀 빡셉니다 언더볼팅하면 아살삭하게 버티는 수준이라서 아무런 튜닝을 하지 않고 쓸거면 얼마하면 수행을 넣고 쓰는게 좋습니다 13,900K도 나와 있는데요 얘는 이제 3년순행에서도 온도가 잘안 잡힙니다 어 그리고 멀티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작업 용도는 더 좋긴 할텐데 사실 저거의 모든 코를 다쓸수 있는 작업이 얼마 안 돼요 렌더링, 인코딩 밖에 없기 때문에 알죠 영상 편집이라든지 아니 모델링하고 이제 변화하거나 시뮬레이트 돌릴 때 그럴 때나 다쓸수 있는 거라서 음... 의미가 있긴 있겠지만 이거는 진짜 전문적, 직업적으로 PC를 사용하시는 프로페셔널 한 분들만 사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이 꽤나 비싸거든요. 가성비로 따지면은 13700K랑은 비할 바가 못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1번 선택하면 될 거예요. 자, 1번 선택하시고, 여러분, 게임밖에 안 한다 치면은, 공내 써도 됩니다. 게임 다운로드 받고, 게임 즐긴다 정도까지만 할 때만 요거 써도 되는데, 게임 하면서 뭐를 다운받고, 게임 뿐만이 아니라, 나는, 사실상 원컴 방송도 하고 렌더링, 인코딩에 가까운 영상 편집도 하고 뭐 다용도 쓴다 그럴 때는 그냥 순행 가세요 순행 가시고요 13900은 고민할 필요 없이 공략이 안 되기 때문에 순행 가셔야 됩니다 순행 갈 때는 최상위 순행이 X73 쓰시거나 아니면 LS720에 써멀라이트킷 포함해서 쓰시면 좋습니다 그럼 온도 한 3, 4도 더 내려가요 X73에는 이거 써멀라이트킷 꽂아봤자 1, 2도 정도기 때문에 거의 안 내려가거든요 이건 안 꽂아도 되고요 이 뒤에 선택할 때는 꽂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Z690, 어로셀트 가장 가성비 좋습니다. i9, i7 다 커버되는 수준이고요. DDR5 장착이 되는 보드며, 거기에다가 가격이 40만 채하지 않아요. 아직 판매물도 200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상태고요. 요거 쓰시거나, 렇게 품절나거나 아니면 흰색의 보드를 쓰고 싶다면, 에어로치 보시면 됩니다. 자, 1, 2번 둘다 품절났을 때는, 이제 Z790도 제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살수 있는 보도 사실 마땅치가 않아요 DDR5는 뭐 그렇다고 아펙스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D4로 선회하셔야 되는데요 D4 쓸 때는 무조건 델타 3700메모 쓰세요 아니면 게임 성능 꽤나 많이 하락합니다 제가 자꾸 DDR5를 권장 드릴 이유가 D4랑 DDR5랑 오버를 안 하면 평균 프레임이 5% 차이나요 꽤 크거든요 5%가 별거 아니야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값 100만 째 사면은, 5%로? 얼마다? 100만 째 사면 5가 5만에 넘는 격차가 나는 거죠. 보드에서 돈 조금 더 투자할 만한 값어치, 메모리에서 뭐, 한 2만, 3만 더 투자할 값어치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i7급이나, i9급 쓸 때는, 웬만하면 진짜 DDR5 보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후에 Z790 좋은 보드들이, 그, 여유있게, 들어오면은 요거는 좀 변경을 해 드리겠습니다 당장은 이 1, 2번 중에 선택이 가장 좋다고 봐요 메모리는 오버를 안 하실 때는 삼성전자 메모리 4800짜리 1 6개가두개 넣으시고요 수동오버를 하고 싶다면은 이 하이닉스 메모리 넣으세요 가격차이 좀 나긴 하는데 하이닉스 메모리는 6400 정도 쉽게 들어가고요 삼성전자 메모리 6400이 정말 힘들게 들어가거나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차이가 좀 있어요 하이닉스 메모리 뽑기운 좋으면 7000도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건 근데 뽑기운 좋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웃음> 대부분 한 6,600, 6,400 정도 쓰실 겁니다 이번 선택하면 수동 오버하기 좋습니다 3번은 오버할 줄 모르신 분들 그냥 XMP 적용하고 6,000 넣고 쓰실 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성비는 안 좋아요 이쁘긴 하겠죠 RGB도 나오니까 글칸은 13,700K 정도 되면은 뭐 3060, 태나7 0 7 0 7 쓰기는 아쉽지 3080 정도 쓰세요 3080은 지금 이 갤럭시 SG 밖에 없습니다 딴거 없어요 다품절이에요 이거까지 품절나면 이제 4080 못사요 그럴때는 11월 중순에 출시할 4 0 8 0보셔야됩니다 4080은 한 200만원대 정도에서 시작할테니까 가격차이좀 많이 나죠 4080 살까요 4080 살까요 많이 물어보는데 4080이 4080보다 좋게 날거요제 예상으로 한 160% 정도 성능이라서 60에서 70%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격은 보시다시피 80만원 혹은 100만원 정도 더 비쌀겁니다 거의 뭐두배할까요 비쌀 테니까 당연히 가성비로 봤을 때3 0 8 0 1 2가 좋을 거예요안 아, 봐도 뻔해요 그리고 13700k 정도 되면 4099 써도 성능자는 없습니다 4099 쓰셔야 되는데 얘는 이제 거의 300만원 정도 하죠 커넥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파워 선택을 할때 커넥터를 추가로 제공해 주는 거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커넥터 녹아내리는 이슈 이런 거에 좀 자유로울 거예요 물론 기존 커넥터 쓰더라도 꺾이지 않으면은 보통은 여러분 생각 녹는 그런 이슈는 잘안 생길 거예요. 국내 400이 0약 5천 대 정도가 판매된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 중에서 불량 이슈 를왔는게두건 정도니까 확률은 아직 높진 않은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더 어쨌든 고게좀 걱정이 되시면 커넥터 제공해 주는 파워쓰시면 됩니다. s s c 는 여전히 p 3 1 추천되는데 이뭐 300만 넘는 견적에서는. 솔직히, P41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P41은 500기가 째는 가성비가 없어요. 1테라 1TB 가십시오. 1테라하고 500기가하고 가격이, 그, 6만원, 7만원 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1테라 가시고요. 그, 가성비 생각하신 분은 P31 가는 게 맞습니다. 게임 용도에서는 4일3일별 차이는 없거든요. 980 프로가 좋냐, P41이 좋냐고 물어보시는 분 많은데, 대체적으로 성능은 P41이 잘 나옵니다. 980 프로도 나쁘진 않은 제품인데, 이건 그냥 취향껏 선택하십시오. 파워 같은 경우에 4080 쓰실 때는 8 5 0 w 마 많이 크리스투, 혹은 뭐시소닉 850, GM 850 쓰시거나, 아니면 뭐 나는 아 그래도 좀 넉넉한 것 같거나, 아니면 4080 가까이 하시는 분들은 예, FSP, 하이드로 G 프로, 천하트나시소닉0천 가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4080 간다 그러면 무조건 3, 4번 가세요, 천하트짜리 지금 성전님그 케이블 증정해 주는 애들 4000C 쓸만한 그런 파워들 뭐인데요? 하면 일단 GX1004 하면 선착순으로 케이블 무상 증정됩니다 그리고 아직 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 우선 사시면 될것 같고요 하이드로 G 프로 천하트는 이게 3.0 버전은 이제 품절이라서 못 사고요 커넥터를 따로 팔긴 하는데 품절 났어요 이거 12월 초쯤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걸 미리 사서 대충 기존 그래픽카드에 동봉되어 있는 커넥터 쓰다가 이게 12월 초에 들어오면 사서 바꿔 끼우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 어 마이크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커넥터를 팔고 있거든요 이 마이크로닉스 커넥터 사서 쓰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마이크로닉스 크래시트1050 사시고 그 커넥터 사서 연결을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조만간 아마 저 커세, 아, 커세크 말고 커세크 말고 저 어디지? MSI 파워있죠 걔네들도 이제 커넥터를 판매를 시작할 텐데, 걔네들은 이제 11월 중순부터 판다 그러는데, 제가 MSI 파워를 워낙 뭐, 그, 권장하기에 좀 애매한 제품을 생각하다 보니까, 일단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추천 목록에 넣지 않겠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여러분, 그냥 이거 쓰십시오. DLX2 쓰시고요. 혹시 좀 고급 케이스 쓰고 싶다 하면은, 이셋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HAF500, P600S, GT501 아5 0 어, 어떤 특성이 있는데요 일단 GT501은 LED펜이 지적이 됩니다 물론 단색으로 변경된 제품인데요 색상 연동 가능하고요 그리고 강판 뭐어점도 두께 나와요 한 0.8t 평균 고쯤 되고 상당수는 가능성 없고 깔끔하게 도색이 잘 되어 있는 케이스 어, p u p a s 는 전면에 상당히 조사음으로 하기 위해서 패널을 닫고 쓸 수도 있고 떼고 쓰면 고쿨링을 가질 수 있는 두가지 컨셉이 다 가능한 케이스 뷰이스 강판은 평균 0.9T에서 1T 사이라서 정말 두껍고요 어, 케이스 자체가 튼튼합니다 좀 비싸긴 하지만 이거 진짜 괜찮은 케이스예요 HAF는 전면에 200mm 팬을 증정해줍니다 어, 그리고 이 팬이 풍량에 비해서 소음이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요 고쿨링에 약간 소음 잡고 싶다 하신는분은 이거 HAF 가시면 돼요 뭐 근데 이거 전면 팬을 단게더 중요합니다 대신 쿨링은 이게 더 좋긴 하겠지 취향껏 선택하시면 될거예요 근데 이셋다좀 비싸니까 사실 가성비 선택은 dlx1 입니다 이거 선택해서 상단에 3열 순행 받는게 제일 좋아요 자 그렇게 견적짜면요 13700k 3080 Z690 OL 조합은 순행을 선택하셨을 때 엑스체 선 같은거 3 1 2만7천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조립공인 포함하면은 대충 3 1 6만 정도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웬만한 게임 당연히 풀업으로 프레시티 캐시잘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CPU 성능이 1 3 6 0 0 k 보다더 뛰어난 제품이라서 높은 멀티 성능 싱글 클럭으로 어떠한 환경의 작업에서도 적합한 그런 종류의 PC라 고 보면 됩니다. 비싼만큼 그 값어치 를않는 PC라고 생각해요. 특히 멀티 성능은 전체 CPU 중에서도 가성비 뭐 4,5등 정도 할 정도로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가격 대비 성능이 여러분 렌더링 코딩 하실때는 요거 진짜 괜찮은 선택이라고 봐요 그 옆에는 이제 13900에 4090 조합으로 넣어놨는데요 550만원 가까이 하는 견적이거든요 근데 사실 13900안 넣고 13700 넣고 견적 따도 됩니다 4090에 성능자 거의 안 일어나요 90하고 70하고 4K에서 4090 넣고 돌리면은 게임 프레임 1,2%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사실상 700 넣어도 여러분 체감 차이 전혀 안 느껴질 겁니다 다만 700 넣어서 여기서 뭐 그7억 넣으면 까진거 CPU 가격 밖에 없거든요 근데 40만원 까져 봤자 어쩌면 500만원 견적이잖아요 그니까 러돈 아끼지 말고 13900 넣으라고 4 0 9 0에나 그렇게 짜놨습니다 전체 견적에서 40만원 까지면 500만원에서는 큰게 아니거든요 이 10%도 안되는거라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짜 최고 PC, 최고의 PC 쓰겠다면 13900에 4090 하면 될거예요 근데 4090하고 3090하고 얼마나 차이나는데 많이 물어보시는데 두배 차이납니다 프레임이 두배 차이나요 4090이 프레임이 두배 나옵니다 그니까 얘는 진짜 4K도 100프레임 뽑아놓고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4090그 리뷰 영상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 가시면은 현저하는 가장 최고급 게이밍 PC라고 보면 될 거예요. 좀비싸긴 해도. 여튼 여러분한테 310만 원대 50부터 550만 원대 13세대 고급 인텔 PC 한번 보여드릴 거요. 그 다음에 AMD 젠포 견적인데 이거는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작업 이더 중요하다 그래서 790X로 짜겠다 하시는 분은 갈만해 근데 작업보다 게임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솔직히 별로 안 갈만해요 가격은 더 비싸지는데 게임 프레임은 1 3 7 0 0 보다 안 나오거든요 혹은 나는 7000 시리즈 3D 모델 기다리고 있다 하면은 이거 7600X로 갈만 합니다 당연히 7000 3D 모델 나오면은 13700K 보다는 게임 프레임이 잘 나올 거거든요 1 3 9 0 0 하고도 비교해도 잘 나오거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존버용으로 가실 때는 뭐상관없다 생각해요 근데 이두 종류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인텔 가는게 유리합니다 그거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 7700X나 7950X 가실 때는 무조건 순행 가셔야 되는게 맞습니다 온도 체기 힘들어요 순행 보시고요 7600X만 이 공냉 가면 되는데 사실 7600X 어떻게 할거예요 어 저는 3D 모델 존버용으로 할건데요 3D 모델 온도 안착 할거예요 그러면 그냥 순행 쓰세요 결국은 X63 X73 아니면 은 LS720 중에 선택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떤 CPU 가든 7600을 그냥 쓰려고 이거 산다고? 이건 아니거든요 3D 모델 존버용으로는 괜찮은데 7600 그냥 쓸 바에는 13600K 그냥 모델 쓰는게 좋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그나마 좀 가성비 있는 보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B650 토마호크 와이파이 기능 있고 사운드나 랜다 괜찮은거 쓰는데 40만원 이 안합니다 요거 쓰시든지 아니면은 요 OL, AX 쓰면 됩니다. 이 모델하고 차이가 없진 않는데, 뭐, 아시피 PCIe 5.0 저장 지원하냐, 하뭐 이런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4.0도 과하다 생각하는데, 5.0 별로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모델을 굳이 살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 모델 사는 거는 진짜 미래를 보고 사는 거예요. 요 다음 세대, 아니면 다다음 세대 혹시 호환해주면 그거 보고 사시는 겁니다. 그안 이상은 1번, 2번에 선택하세요. 근데 사실 내가 보기에는 다음 시간에 나와도 내가 5.0 SSD를 추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성비가 없을 테니까 메모리는 오버 안 할거면 삼성전자 메모리 4 8 0 0 1 6개어떻개 선택하시고 오버 할거면 하이닉스 메모리 선택하시면 됩니다 6400 정도는 쉽게 들어갈까요 근데 그 이상은 좀 어렵습니다 잘 안들어가요 어 그리고 6000XMP 메모리 써도 괜찮고 가끔 이거 7000XMP 메모리 넣으시는 분 있던데 그거 적용 안됩니다 얘는 6,400 정도 한계라서그 위로는 잘안 들어가요. 그니까, 러 6,000짜리 XMP 메모리 써야 됩니다. 나중에 3D 메모리도 나온다 해도 메모리 역량 별로 안 받는 거 뻔하기 때문에 굳이 고클럽 메모리 쓸 필요 없다는 거 강조해 드릴게요. 그래서 메모리 이렇게 선택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70 쓰냐, 뭐3080 쓰냐는 예산에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산이 뭐 5,000, 아니, 7600에 그3070 쓰면은 한220 견적 나오고요 그리고 7600에 3080 쓰면은 대충 한2560 견적 나옵니다 그 정도 견적 나오고요 4090 집어넣게 된다 그러면은 550 견적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7950에 4090, 550 견적 7950에 3080 견적이 한370 견적입니다 여튼 예산에 따라서 맞춰가는 거예요 밑에 또 따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자극밖에 안 한대요, 하시는 분은 있잖아요. 그냥 여기, 7950X에 수냉쿨러 가고, 토마호크나, 아니면, 어엘, 양쪽에, 확장성이 필요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선택하시고, 그 메모리는 삼성 메모리 쓰시고, 3 9 5 0 3960 가시면 됩니다. 대부분 작업에서는3960 이상 올라가봤자 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뭐, 그, 예를 들어, 영상 편집. 3960 위로 올라가봤자 큰 차이가 안 나요. CPU 주로 쓰는 렌더링 인코딩 할 때도 별 차이 안날 겁니다. 그래픽을 많이 갈구는 몇몇 툴들이 있긴 한데, 고럴 때나 윗급 글카 가는 게 의미 있어요. 어, 고를 때나 이제 3 0 8 0이나4090 이런 거 선택하시고, 그 아니면은 순수 자금용도면이정도에 선택하시면 돼요. 툴 종류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특성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하이닉스 P31, 가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어, 분량도 적고. 근데 좀더 고성능을 원하고, 가격은 똑같이 쓰고 싶으면 PA1 쓰시면 됩니다. PM9A1. 요거 같은 경 근데 분량률이 조금 더 높아요. 그니까, 러 안정적이고 속도도 빠른 거 수입시다, 하면은, P41이나 9804 가야 됩니다. 좀 비싸지만. 근데 이거는, 이것도 예산에 따라 가고 하고 싶네요. 작업한다 그러면 P31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의미는 있거든요. 다만, 게임 용도면 큰 의미는 없겠지. 게임 용도는 P31에서 멈추면 됩니다. 여러분, 3070 썼다 그러면은, 750W 파워 쓰시고요. 3 0 8 0이3090 썼다 그러면은, 1000W 파워 쓰세요. 사실, 뭐, 3080은 850W 파워 써도 되긴 되는데, 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상공파을 쓰신 분들 나중에 4000시즈 극하넘어올 확률도 높아. 그냥 편안하게 쳐놨다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업글 어, 그 생각도 있다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DLX1 강계 제일 무난합니다. 다만, 고급 케이스 원하시면은, 뭐, 아까 얘기했던 HAF500이나 PU-X, 뭐, GT501 이런 거 써도 됩니다. 이거에 대한 특성은 요 300만원, 550만원대 인텔 견적 얘기할 때 케이스 특성도 같이 얘기했으니까, 한번 돌려서 보시고요. 자, 견적을 7600X에 상공치고 짰을 때는 12900K와 맞먹는 게임의 성능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13세대랑 비빌려고 하면 좀 어려, 어려워서 그렇지. 13600K보다는 조금 게임 성능 좋고, 또 12900K보다도 조금 게임 성능 좋습니다. 13700한테 밀릴 뿐이에요. 어, 상공치고 넣고 견적 짜면 220 정도 나옵니다. 게임 프레임? 당연히 프레 d 에서는잘 나올 거예요. QHD도 5 정도 잘 나올 거고요. 다만 가성비적으로 13600K 가는 것보다는 솔직히 좋다는 얘기 못하겠어요 근데 비슷하게 나오긴 할텐데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조금 더 비싸요 조금 더 이게 보드값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드값 때문에 좀더 비싸니까 이거는 3D 모델 존보용 아니면 굳이 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790X는 사실상 몇몇 툴에서는 오히려 13900K 보다도 작업 프레임이 잘 나와요 심지어 뭐 둘이 비슷하게 나오는게 있는거지 확실하게 지는 그런 툴 같은거 없다본데요 고 작업 용들은 이제 진짜 괜찮은 CPU입니다 790X가 다만 가격은 그만큼 비쌉니다 이렇게 견적 짠다 790X에 3080 삼선 넷 놓고 XU70 랭크3 지금 품절입니다 이거는 11월 말에 재입고 되니까 어, 그때보시고 DLX1같은거 넣었다 치면은 한 360만원에서 65만원 정도 나올거고요 4090 선택해서 최상위로 맞췄다 그러면 550만원 정도 나올겁니다 근데 게이밍 용도로 본다 그러면 7950X가 13700K보다 도 못하기 때문에 그건 좀 애매합니다 작업이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렇게 m d 견적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은 제가 로또 되면은 한번 사볼까 생각중인 견적입니다 13900K 넣고, 거기에다 Z73. 이거, 비싸죠? 순행 중에서 거의 제일 비쌉니다. 5 2만짜리요 여기에다가 지금 아펙스 못 사는데, 품절나서. 이게 122만짜리거든요? 저번에 품절나니까 어떤 웃던... 붙어가지고 1 5 0만 하던데. <웃음> 하여튼 이것도 비싼 보드야. 레모버 잘 되는 보드. 거기에다가, 이제 7200짜리 CL34. 이, 이 튜닝레 박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ADI 직구하지 않는 이상, 거의 가장 높은 국내 출시된 클럭의 메모리입니다. 이거 집어넣고 4090 불칸이나 슈프림 사서 받고 싶어요 사실 트릭스도 괜찮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980프로 두개 때려받고아 그러면 그 OS도 충분히 넉넉한 공간에 게임 까는데도 이테라 빠릿빠릿한거 깔수 있겠죠 거기다 지금 품절이긴 한데 이거 들어오면 이시소니까 1200W짜리 이거 사면은 이 16핀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89만원인데 좀 많이 비싼데 이거는 케이스 5 0만짜리 토크 케이스 제가 쓰고 있는 케이스에요 이건 딱 조합하면 한 900만원 견적 나와요 제 정신은 못살것 같은데 이거 웬만한 중고차 값이잖아요 근데 뭐돈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최고급 PC 갖고 싶을 때 생각해 볼 만하겠죠 난 로또 되면 살 볼게요 한 20억짜리 <웃음> 여튼 상상만 짜보는 견적입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한테 견적 한번 설명드렸어요. 1시간 20분 동안 달려왔는데 이번에는 자막을 달지 않겠습니다. 왜못 달냐면은 여러분이 빨리 올려드려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이거 자막 달면은 이틀 편집 잡아야 돼요. 그래서 자막 빼버릴게요. 빼버리고 그냥 영상을 빨리 올려드릴 테니까 아, 재밌게 보시고 더늦기 전에 구매하십시오. 왜더늦기 전에 구매하라 그러는데요. 11월 말에 아시죠? 수능 끊납니다 12월에 뭐연말정산도 있을 거고 크리스마스도 있을 거고 그러다가 또 1월 2월 가면 어영부영 졸업시즌 입학시즌 막 들어가면서 이 부품이 부족해지거나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환율 안 내려가면 올라요 보통 늘 올랐거든요 3에서 7% 정도요 그러니까 견적을 최대한 빨리 올려드릴게요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견적 보시고 빨리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z 6 9 0 높은 전나기 직전이거든요 이거 단종되거나 다시 재입고 되는 건 가격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튼 시간이 지나면 올 확률이 높다 이 얘기 한번더 강조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고요. 재밌게 보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빠이빠이.